김도읍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도 우리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수고 많으십니다. 자 이제 이지사님 제가 아수라의 제왕 그분은 누구인가 한번 검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합시다. 당군도 놀랄 그분의 계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분은 음, 당분도 놀랄만한 괴력을 지녔습니다 한국 정치 참 부끄럽죠. 그분 이전 시대는 이 기업에서 돈 뜯어가고 저 기업에서 돈 뜯어가는 뜯어서는 시대다. 이제 그분은 뜯어서는 시대는 가라. 이제 나는 만들어선다. 그분의 시대는 대장동, 위례, 백현, 코나이, 성담FC, 등을 통해 알수 있듯이 인허가권과 작업조를 이용해서 1조 원이라는 돈도 만들어서는 시대로 만들었다.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죠. 다음 뭘까요단 1원도 안 받았다는 설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돈을 만든 자 돈을 가진 자위해서 돈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그분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쓰고 싶은 곳에 쓰고자 할때 그분의 의사대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그게 곧 그분의 돈입니다. 돈으로 무죄사고 즉 재판거래 의혹을 말합니다. 호화 변호사 선임하고 선거 때 조직분리위해 돈을 지배하는 자가 그분입니다. 그분은 대한민국 공직자 뉴노멀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기존을 만들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의 엄주운전, 검사사칭 무고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 전과사범입니다. 형수폐륜욕설, 여배우스캔들, 정신병원 강제입원, 고소고발 난발등 이런 화려한 전적이 있어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선후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뉴노멀을 만들었죠. 그분이 청와대보다 감옥과 가까운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직 후에인 지난해 11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위촉됩니다. 매월 1,5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으며 법률 자문을 했다고 합니다 김만배는 그분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전으로 8차례나 당시 권순일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또 고액의 돈 약속도 했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이사의 대법원 판결 때 무죄를 낸 것에 대한 사후 수례죄까지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또 그분은 자신의 재판을 위해 30여 명의 초호와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을 꾸렸던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은 400억 원을 지불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생활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 변호사 대납도 사생활입니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어찌하여서 변호사 대납 관련해서 유죄로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까? 친여 시민단체가 상장기업 서사의거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납이 사실이면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그분의 가면 뒤 실체를 보겠습니다. 그분의 실체는 시민을 챙긴 지자체장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변호사 된 민간개발을 조장하더니 시장이 내고 되고 난 후에는 공영개발을 주장했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그분 그러나 그분의 진면목은 권력과 돈의 교집합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그분은 오히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용지 비율을 축소하고 국민에게는 기본 시리즈의 기본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주변은 돈벼락을 막고 그 돈을 주무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분의 성성장구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준법과 도덕이라는 가득침은 없애야 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기면 무법도 법이 되고, 무도함도 예가 되고, 폐륜도 출세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막사라도 권력만 지면 된다는 교훈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자리도 그분에게는 온당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앞으로 이런, 이런 이상현상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특검 급으로 그분이 누구인지 인정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의도 옆 대나무숲 민주당 보좌진의 외침입니다. 우리당 60년 역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배출한 당에서 이런 사람이 대선후보라니 나 솔직히 참담하고 창피하다. 엄주운전의 전과사범이 회관 인턴으로 지원했다 치자 어떤 의원실이 그런 직원 받을까? 당연히 그런 수준의 이력은 일반 회사의 원수도 못 낸다. 음. 보통의 인생이면 일반적인 사람이면 최소한의 인격 수준을 갖출 생활인이라면 그런 욕은 알지도 못하고 남에게 할 생각도 못한다. 내가 욕한 게 아니야. 집권 여당 대선주자 말씀이야. 너무 참담했다. 누가 알아볼까 봐 자리를 얼른 피했다. 이 대행이 우리를 어디야이 민주당 네, 보좌진의 어... 여친에 대해서 지사는 답변합니다.